제대로 넣으시지 볼을 쫙 뿌렸어요 저희 그러면 오겹살 20인분만 주시겠어요? 20인분이요? 네 20인분이요 오겹살 20인분? <웃음> 계속 넣어 진짜 산적이다 근데요. 산적. 오늘도 기세가 확실히 굽는 속도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는. 네, 안녕하세요. 베로우스 네. 김희진입니다. 염혜선입니다 이대이 대결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딱 다섯 오차, 오차 오차? 정도? 한피에서 5차 5차 100 정도 들어간다고? 와! 벌한한 번에 야, 역시 아, 파이! 한 스파이크! 고기만 타고 있어. 한 길만 파요 어, 오, 수다 오. 무슨 닭발이냐? 약간 도끼 같지 않아요? 도끼? 아, <웃음> 슬쩍 보는 데요 아, 잠깐만, 견제인가요? 어, 머리 묶네요진짜인가요 아, 바로 볼만 나왔어, 뼈만. 좀 야성적이다. 탄적이다. 아, 약간 안 보이는 신경전이.